짠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IWC 시계인데요 이시계 이름은 빅 파일럿입니다 빅이란 사이즈답게 베젤의 크기가 46입니다 그리고 두께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데요 크라운 자체도 엄청 두껍죠 그리고 이렇게 물결무늬가 있는데 높이가 15.8mm 입니다 그래서 한번 베젤의 크기를 재보면 이렇게 크라움과 포함한 이게 46 정도 되고요. 46, 47, 사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베젤의 크기는 42,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시계인데요.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밴드에 두 개가 있, 포인트로 줬고요. 이쪽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레게이트 스킨의 디버클이고요. IWC가 있고 짠 이렇게 디버클이고요 뒤에 보시면 시스 h 백 입니다 IWC 제품 엄청나게 음, limited e 이 많은데요 이 로터를 보, 보시면 1 out of 70 라고 써 있죠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제품은 딱 70개 가 있고 이 제품은 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12시부터 보겠는데요. 12시 쪽에는 Perpetual Calendar라고 해서 Moon Phase가 있고요. 달의 모양을 나타내고 1시와 2시 사이에 S가 있고 비행기가 있죠. 그리고 3시를 보시면 외부가 31까지 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돌려서 좀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한칸 빼고 두칸 빼는데요. 이따가 작동 영상은 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보고요. 외부가 빨간 게 보이죠? 날짜이고요. 안쪽은 데이 y 라고 써있는데 7이 보이죠? 6, 5, 4, 3, 2, 1 보이는데 이게 파워 리저브입니다. 이게 7 Days예요. 한마디로 파워 리저브가 7일이나 간다는 뜻인데요. 음, 제가 봐왔던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롤렉스의 72시간이 최고인데 이 시계는 무려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이 7일입니다. 그리고 6시 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달력이고요 9시 쪽에 섭다이얼은 초입니다. 하얀게 초이고요 아, 다시 넣어보면 가는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하얀게 돌아가는게 보이죠. 4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초이고요 바깥쪽은 요일입니다. 먼저 잠그겠습니다. 그리고 10시와 11시에 이렇게 N이라고 써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두 번이 빠지는데요. 다연 상태에서. 예, 다 열고요.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집니다. 소리 들으셨나요? 그러면 두번 빠진 상태에서는 시간을 돌릴 수 있고 한번 빠진 상태에서는 날짜를 바꿀 수 있는데 먼저 시간을 돌려서 날짜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요. 12시가 넘어갈 때다 보셨나요? 섭다이이좀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음, 시계가 돌아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롤렉스보다는 좀더 가볍게 더휑휑휑 돌아가는데 약간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 저녁 10시에서 돌리면 이렇게 팍 넘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다 넣어진 상태에서 한번만 빼면 두 번의 시간이고 한 번은 빼면 날짜인데요. 날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아무것도 안되고요. 시계 반대방으로 향 돌리는데 약간 독특합니다. 안돌아가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살짝 돌아갈, 돌리고 아갈돌 이제 돌아갑니다.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퍼펠트얼 캘린더를 가지고 있는데 6시에 문페이즈로 달의 형상을 볼수 있고 이 계속 돌아가는데 7시와 8시에 연도도 표시됩니다. 2016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시계는 아무 상태로 바꾸지도 않고도 2100년까지 그냥 세팅한 상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살짝 돌아갔다 끝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살짝 돌아갔다 끝에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계입니다. 독특하죠? 12시에 문페이스가 달의 형상을 보여주는 붐페이스가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닫고요.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뒤에는 여러가지 각인이 있고 로터가 있고 프로버스 여러가지가 써 있습니다. 레귤레이터 이반대편에이 안쪽에도 각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IWC 마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쪽 크라운 쪽에도 IWC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각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손목에 차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작은 시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 큰 감이 있는데 잘 보이고 복잡하고 아주 좋습니다. 크라운이 이렇게 걸려요 사실. 보시면 이렇게 걸리는데 엄청 묵직합니다. IWC 이런식으로 그러면 제가 무겁다고 했으니까 18K 로즈골드 인데요 한번 무게를 달아 보겠습니다 조심스레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그램 인데요 184.6 입니다 제가 여전에 봤던 금통시계 보다는 이쪽이 가죽줄이어서 약간은 가볍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IWC 빅 파일럿 시계고요 레퍼런스 넘버는 IW 502628 로즈 골드 시계 그리고 블랙판에 이렇게 크라운이 엄청나게 큰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